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신문기사 하나를 가져와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근육질 혀가 얼굴도 살린다 일치과대가 개발한 체조 핵심은 혀 운동을 하면 얼굴 형태도 달라진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뭐도 있다 아 코구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혀는 근육 동원이라 당연한 말이죠. 뼈가 없죠. 그래서 어, 나이가 들면 근육이 퇴하하든 혀도 퇴하단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혀의 힘이 없어진다. 더구나 뒤로 넘어가는 힘 때문에 계속 뒤로 넘어간다 라는 개념이 맞겠죠. 그래서 어, 실제 연하곤란 삼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혀 힘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삼키는 거를 되게 그래서 어, 얼굴 구조가 혀가 내려오면서 얼굴도 이렇게 되고 어, 입도 자꾸 벌어지고 이 전반적으로 입술 근육 혀 근육 인후부 근육 목구멍 근육까지 다 약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혀 돌리기 운동보다는 좀더 아, 효과적인 운동 법이 좋겠다 그래서 뭐 일본 뭐 치과 대학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시, 사실은 훨씬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힘 당연히 입이 아,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입을 꼭 담을 수 있는 힘 그래야 자는 동안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입술을 담무는 힘이 아,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요 어, 자. 보면 얼굴 주변 약 70종의 근육을 훈련시킨다. 우리가 표정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육들이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 붙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입을 벌리면 입이 자꾸 마르겠죠. 그래서 입술이 다물어지는 거가 중요하고 또 어, 입이 건조하면 치과적으로도 이 감염이 잘 되니까 그것도 예방하고 혀혀 혀 운동하는 이 기구 TSG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하면 침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강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자 어, 이걸 열심히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상부 기도가 막을 생기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어, 경험해 봐서 확실히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바이오가들을 쓰고 자거든요. 안 그러면 막 이런 호흡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제가 몇 주를 연속해서 계속 열심히 해 봤더니 확실히 이게 아니고 가벼워졌습니다. 입천장을 누르는 이 간단한 운동을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입천장 모형을 그대로 본을 떠서 이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꾸욱 누르면 혀로 누르면 이게 효힘이 굉장히 어... 가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혀로 누릅니다. 자, 어,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구강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 치아의 모양이 다 다르고 구강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강본을 떠서 이 치아, 아, 혀의 힘을 고려해서 여성이나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좀더 힘이 좋은 분들은 처음부터 좀 세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 이걸 못 밀어내는 사람들도 어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충분하게 거뜬하게 밀어 올립니다. 처음에 이이 이 덤벨인가요? 이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무거운 것도 잘 하는 것처럼 혀도 마찬가지 그런. 어, 단련 효과를 몸속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혀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해주면 좋은데요 특히 입 벌리는 사람, 입이 떨어져 있는 사람 어, 그 다음에 이중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어서 혀의 힘좀 약해지는 사람 모두가 다 해야 맞는데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해야 빨리 원상태로 돌아갔고이 설골 자체의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얼굴도 이뻐지고 숨도 잘 쉬고 기도가 실제로 넓어지니까요 어, 굉장히 많은 어, 좋은 작용이 있으니까 한번 음. 내용을 잘 보시고 다른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